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과 천지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혹은 어떤 과정이든지 무관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분에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도 구약성경 창세기에 이제 처음 나타나게 되는데 창세기를 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이 되, 시작되어서 이 창세기를 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성경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라는 그 우리나라의 말이 영어로는 the beginning 이렇게 되고 있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verit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라는 그 시간과 그 때가 언제인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고 또 어떻게 계셨는지 말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썼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새에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만들고 마지막 날 7일 때는 쉬셨고 보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천지창조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과학이나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그 설명이 완벽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은 설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는 인간은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때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이해할 때 우리는 논리나 이성이나 혹은 과학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방법이 직관이라 생각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과 삶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고 그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 관심과 비관심을 넘어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넘어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본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